안녕하십니까. 제가 눈밑을 성형을 하는데 가장 잘 많이 쓰는 것은 판다크스크 교정술입니다. 이것은 겉을 하안검 성형술이라고 해서 겉을 절개해서 늘어진 피부를 잡아당겨 올려서 꿰매는 수술. 이 하안검 성형술을 하는 사람이 그 젊은 층이 아니라 한 40대 내지 50대 정도의 여성층에서는 성형외과를 가면 대부분 다 항암검 성형수술을 하자고 권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피부 관리도 안돼 있고 여성분들이 상당히 이쪽, 이쪽이 처져가지고 오셔서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떻습니까? 예전에 40대, 예전에 50대의 분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50대 분들도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심지어는 60대 분들도 처지지 않은 눈 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꾸준한 노력의 결과죠. 근데 그런 분들도 일률적으로 절개를 해서 흉을 만든다는 것은 되게 그분의 노력을 폄마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관리가 잘된 분들의 눈 밑은 하안검성형술보다는 그냥 눈 안쪽에서 지방만 뽑고 그 다음에 밑에 지방이식을 하는 판다크서클을 권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50대 60대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물론 관리는 잘 돼야죠 근데 우리가 하안검성형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절개를 하고 잡아 땡겨서 꼬매기 때문에 일단 충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 잡아 땡기는 게 여기는 이게 고정되는 곳이 없어서 조금만 과하면 이게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검성연수를 노화에 따라서 몇 번이고 할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하더라도 두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균 연령이 80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 50대도 안 됐는데 40대 항암검성연수 절개를 하면 그러면 이분이 10년 지나서 또 절개를 다시 하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대한 절개를 안하고 해결할 수 있는 때까지 판다크스쿨로 교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저히 눈밑 수술을 해서 늘어진 피부를 어쩔 수가 없을 때 그때 항암검사교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기준은 만져서 굉장히 늘어진 피부를 가지고 계실 때는 항암검사교술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을 때는 피부관리가 잘 되신 분은 눈 안쪽에서 지방만 제거하고 지방이 제거하는 판다크스쿨 교정술을 60대 초반 관리가 잘되시는 분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